아이고 이야 그렇지만 한마리 왔어요 <웃음> 어쩐지 와 너무 흔들려 너무 흔들려 배유한님 달봉님 안녕하세요 이시간에 분호 출전은 처음 번. 예 저, 저도 처음 해봅니다 갈치보다 빡센 문어 출전 할거 같아요 머리 아프네요 오, 너무 너무 크네, 비서 소리가. 문어 보자고요. 꼬부기님 그래야 얼른 잘수 있어요. 나도 제워드리고 싶은데. 글쌀기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빛난다는 글쌀기 눈깔 올로고에서 협찬해주셨어요 와 너무 오래 이 복병이 있었네 자 작은 놈 하나 왔을까요? 자 셨스 드디어 이야, 그렇지만, 한 마리 왔어요. <웃음> 어쩐지. 자, 찼어. 자, 한 마리 했어요. 자. 이야, 벌써 2시 넘었는데,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 그, 하늘 어스무레 할 때, 그때는 얼마나 나오려나? 오늘 두 자릿수 할까, 진짜? 요번엔 조금 달리 해보겠어요. 어, 퍼플 레이저. 축광. 색동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LED 있는게 좋은것 같아 LED쓰고 두마리 잡았으니까 아 이번에 캐스팅이 잘 안됐는데 어이 뭐 수심이 깊어 하긴 뭐 섬인데 한마리 또 왔어요 자좋어아 이거, 이거 담을 수 있다 잡을 수 있어 이야 이건 진짜 이건 어떨지 몰라도 저는 용서가 안돼 저런걸 보고 와삼이사 하다니 나이 먹나 이거 아니, 근데, 말씀드렸잖아. 요 채비만큼, 방생도 다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카운팅만, 카운팅만 하는 걸로. 캠피언님, 소리만 듣고 잠들랑 말락 하다가 릴링 소리에 번뜩했어요. 달봉형님이 <웃음> 어복은 있으시죠? <웃음> 꽝조사인데. 자. 작다. 아이고, 쭈꾸미. 자, 마리스 카운팅 해주셔야 돼요. 와, 진짜 쭈꾸미만 하다, 이거. 와, 진짜. 이건 진짜, 어휴. 자연 방생되네. 자, 네 마리 했어요. 마리스는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마리. 요우잘 나오네. 와 이게 봉돌로 살살 긁고 가야돼 봉돌 콱 놓고 그러면 다 걸릴 것 같아 어미끌림 제대로 걸렸어 안돼 안돼 좀 탈출해보자 어우 빠졌어 3시 18분 이정도면 이제 조금 나와줘야 되지 않나? 와이 바닥 장난아니에요 여기 야간 문헌은 몇시까지 하시나요? 예 오전 9시까지 하신다고 하신다고 다어 꽃게다 온다 오! 바로 오네 바로 와 들어가면 안돼 됐어 오야 잡으셨어 꽃게 <웃음> 와 체력이 확 떨어진다 여덟 마리째 담아드려야 하는 관계로 빠듯한데 여덟 마리째 한 마리 담겠습니다 너무 다 살려주면 이건 진짜 빠듯하다 3대 e yeah. 숙소에 가면 잠잘올것 같은데? 제가 원래 잠자를 리좀 가리는 편인데 오늘은 어디서든 누우면 누우면 그냥 꼬글면서 잘것 같아요 자아 아침에 바짝 피딩 제발 좀버려라동문이원님예 반갑습니다 날씨는 좋고 바람은 좀 불고 너울은 0.4, 0.5m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하긴 한데 좀 상쾌한 건 어쩔 수 없네. 아 시원하다. 다 나왔다고? 앞에서 다 나왔네 그러시네요. 다나오더니 6시 반인데? 준수한 거예요 형님? <웃음> 와 더워진다 금방. 바람이 멈추니까. 분명한 거는 적포선사랑 어 군산선사랑 포인트가 달라요. 같은 왕들인데. 없어? 없었어. 없어없어어낙갔어 형님 아버님들을 낙갔어 잠이 헛개시죠? 옆 조사님들 조용하세요. <웃음> 아홉 개 쓰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좋아하실까 연옥사랑이 친구 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제 조금씩 조름이 물러가려고 해아 아주 그냥 밥먹고 어? 지, 진짜다 이거 자오 이건 피로스 조금 근데 힘이 세가지고 히트했어요? 연옥사랑이 친구가 저기 해주자마자 히트했어? 담을 수 있다. 담을 수 있어. 자, 자, 자, 자, 자. 요 정도는 담아야지. 어. 자, 아홉 마리. 아홉 마리야, 아홉 마리. 오이 괜찮아. 어우, 묵직했어. 두 자리 가자. 열심히 해서 두 자리 가자. 마리에 형님. 오, 크다. 어우, 담을 수 있었어요, 형님. 연옥사랑의 친구 축하! 고마워 어. 백경일 형님 다시 잘까 말까 했는데 <웃음> 연옥사랑의 친구 언젠가는 친구, 단려님편의장님 물에 꼭 사드리고 싶어요 꼭 물에 파티고싶신데아 <웃음> 그래도 친구가 후내준 걸로 나 오늘 물에 먹을 거야 진짜 숨을 일곱이면 다 키웠지 뭐 걱정이 뭐가 있겠어 아 <웃음> 안돼 <웃음> 눈깔 있다고, 눈깔. 안 된다고. 어? 살았냐? 살, 사냐? 어, 살았어. <웃음> 로드스킬링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와, 딱 뽐, 네, 뽐 해주시자마자, 와. 밤샘낚시는 재밌긴 합니다. 재밌긴 한데. 어, 조금 빡세네요. <웃음> 바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